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리아야 너는 그한좀 먹어야 되지 않겠니? 아무도 날말릴수 없어! 오늘은 급식 먹지 말아야겠다 응? 리로너왜안 먹어? 어? 나 어디부터 다이어트하려고 이거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집에서! 어? 어, 음, 어, 어 여름, 근데, 맛있는 거 봐라? 어. 냠냠냠냠 맛있겠다. 나도 먹을까? 저 맛있게 먹는 오빠 때문에 이렇게 살쪄버린 거라고 오빠가 먹는 모습 먹으면 식욕이 당기는 말이야 그래서 결심했어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응? 응? 응? 이게 누구야? 리아 동생 요르르 하냐? 어..언니 어, 안녕하세요 음. 아까부터 듣고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억울봐살 뺀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어쩜 니네 오빠랑 그렇게 뚝 닮았니? 유전자는 유전자다, 어 유전자 정말 대단하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억울하면 나처럼 타고 나든가.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나는 그래서 여기서 운동까지 더하면 완전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말 거야. 어, 진짜 나란 여자. 불쌍하다, 불쌍 근데 네가더 불쌍해 넌한끼 먹고 식단 조절에 운동강 100바퀴는 뛰어야겠다 그치? 에이 그 미안한데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운동할 때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땀 흘리면 땀이 아니라 육수 떨어지는 거아님 뻥치고 있네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뻥? 어? 어? 어허, 참나, 잘 봐. 어머, 어머, 저 언니 봐. 저렇게 막 먹는데, 정말, 안 찐다고? 거짓말. 야 유리야 나좀 봐라 난 누워서 햄버거 먹는다 음... 누워서 먹으면 살쪄요 음... 나는 못해바름이라서 살그통은안 찐다고 난 이런거 음... 못해지 음... 예발 어, 어 이제 오빠. <웃음> 음, 저 자, 자기 오빠. 오빠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음, 마른 여자? <웃음> 분명히 날 보고 이야기하셨어. 분명 내가 말랐으니깐 그렇게 얘기한 거. 난나 난말랐는데 특히 요리야 너무 상심해하지 마 그리고 넌 아이작 오빠한테 의 신도 하지 마 우리 아이작 오빠 눈 썩으니까 알겠지 돼지야? 음... 아 울지 마 요리야 큰일 나 바닥에 기름 떨어져 청소는 해지 불쌍하지도 않니 이 육수 돼지야? 뿅 응? 어? 리아랑 똑 닮은 동생 어디 가니? 집이요 어? 그래? 너도 이쪽 방향으로 가나 보네 아 그리고 아깐 미안 혹시 사과의 의미로 이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까? 맛있는 거요? 그래 그래 음. 집도 안 먹어서 배고프긴 한데 조금은 괜찮겠지? 언니가 쏠게 아줌마, 여기 떡볶이 5인분, 튀김 3인분, 라볶이 2인분 주세요 어, 어 언니 조그만 먹으러 온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시키세요?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에요 어, 뻗다 나는 살을 한 번도 쪄본 적이 없어서 미안 미안 너한테 공감 못했네 맞다 넌살 엄청 디룩디룩 찌지 어이, 너도 진짜 불쌍하다 살이 디룩디룩 찌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거 있어도 마음껏 못 먹는다는 게 어이, 어떡하니 너 이거 먹으면 살 디룩디룩 찔 텐데 에 그러면 전 그러면 너 그냥 한 개도 먹지 마 너는 딱한 개만 먹어도 살 왕창 쳐서 어와 이제 오빠가 널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면 어떡하니 음, 그러다가 너 점점 살이 터지고 터져서 너네 오빠처럼 되면 어떡해 완전 슬프겠다 인정 어, 그럼 어쩔 수 없네 언니가 다 먹을게. 그러면 유리야 화이팅! 다이어트 화이팅! 나 간다! 도대체 어떻게 저언이는 살이 안 찌는 거지? 뭐야? 변비약? 변비약을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던 거야? 구독! 언니,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새일까봐못 먹는 거 드리려고요. 언니는 아무리 먹어도 살안 찌시니까 이거 다 드세요. 어? 물론이지. 나는 아무리 먹어도 너처럼 살은 그렇게 뒤룩뒤룩 안 찌니까. 넌 조금만 먹어도 살이 많이 찌지? 불쌍하니까 내가 다 먹어줄게.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러다가 살 찌고 말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변비약을 먹어야겠다. 맨첨이라니까 배아파 언니 어디가세요? 나 화장실 배아프니까 비켜줄래? 언니 혹시 다이어트하고 변비약 드셨어요? 아, 아, 지금 그게 뭔 헛소리야 난살안 찌는 치진인데 하지만 언니 가방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어? 어? 어? 이 사실을 학교에다가 다 속낼 거예요. 살안 지는 체질이라고 살난 척 하더니 변비약 먹고 다이어트 했던 거라고. 미안한데 그건 말하지 말아줄래? 내가 잘못했어 놀린 거 그리고 그것보다 우선. <웃음> 음? 어, 어? 너는 차별이? 안색이 많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니? 오, 어, 아, 아, 이저 고파. 어, 어 안돼, 이런 곳에서가 싫냐면. 좋아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